아, 지난번에 천만원 치자고 여러분 백만원 나눠주면 기나죠 이번에도 백만원 정도 여러분들에게 나누는 이벤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이구 반갑습니다 요즘 복귀하신 분들이 많은 것을 제가 느낍니다 어 그렇다 보니까 그동안의 어떤 공백기 동안 어떤 정보가 끊어졌고 그리고 어떤 그 지식이 지식이 쌓아져 오다가 끊어져가지고 쭉 하던 분들에게 너무 당연한 얘기가 이분들에게는 한번 업데이트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쭉 하시신 분들도 오늘 보시면 나쁘지 않은 얘기들이 될 거고요. 많은 것들이 지금 궁금하실 텐데 오늘 제가 처음으로 소개드릴 부분은 이제 뭐 캐릭터들을 백렙지가 되고, 그렇지? 그리고 초각성도 누구한테 투자를 해줘야 될 거고 그리고 장비를 내가 형 내가 각인을 누구를 먼저 해줘야 될까? 각인석이 무한정 뭐 있는 거 아니단 말이지 그리고 모르도 무한장 뭐 있는 게 아닌데 누구 옵션을 좀 세게 만져줘야 될까? 아 그리고 형 제가 코스튬을 다이아로 지금 막 사고 있는데 누구 걸 사줘야 될까? 누구 코스튬을 먼저 코스튬 강화에 투자를 해줘야 될까? 어지러울만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캐릭터가 얼추 한 200명 다돼 가거든요 이게 다섯 갠데 47, 잠깐만 계산해 볼게요 n ETERNITY LATER 235명이네 <웃음> 야, 우리 이 얘들 개성을 다 외우고 있는 우리도 다 미친놈들 아니야? <웃음> 자, 235명입니다 개성, 스킬 뭐 이거 야, 얘? 예? 웅장해지네 <웃음> 자, 235명 중에 누굴 먼저 키워야 돼? 진짜 황당할 수 있겠다, 진짜 그치? 그래서 지그 오늘 제가 추린 거는 몰라, 한 15명 되려나? 한 그쯤 됐거든 그 정도로 압축해서 얘기를 드려 볼게요 오늘 제가 좀더 주의해서 말씀드릴 거는 좀 스토리를 밀어 나간다든지 PVE에서 뭐 선멸전, 마수전이라든지 뭐 이벤트 보스들이 나온다든지 뭐 어떤 사람끼리 싸우는 거 말고 컴퓨터 이자석이랑 싸우는 거 그걸 더 위주로 한번 추천을 드려 볼게요 일단은 그거 깨 나가시는 재미가 더 우선일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그래도 성장도 하고 자 가장 먼저 완전히 올빵 투자해야 될 캐릭터 누굽니까? 누구겠니? 이거는 내가 얼티민, 우리 에스카 형님 빠돌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얼티민 형을 뽑았다. 그냥 다 쏟아부으시면 돼요, 일단은. 그냥 PVE든 PVP든 범용성 최강이고 그냥 딜러, 딜충이 아니라 핵 딜러, OP 딜러기 이 때문이죠. 뭐 선멸전 가서도 두들리찔러쁘제 마우스 드레스도 찔러쁘지? 뭐 이벤트보스전 니네 눈대자석 하고 찔러쁘지? 하여튼 설명 길이 안해도 되겠지? 이형님한테 투자하는 것을 아끼지 말라 어 그래서 뭐 초각성 뭐 레벨 100렙 가는 거 옷장에 뭐... 옷. 근데 이형님은 옷은 지금 다이아를 못 사니까 조금 현질 하실 분들이 현질 하시고 안 되시는 분들은 기존 옷들이라도 기본 옷이라도 코스튬 강화에 꽂아 넣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장비도 각인 무조건 하시고 어, 옵션 변경에도이형님거는 진짜 아끼지 말고 푹푹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요런 식으로 어? 와, 아름답게 아름답잖아 이런 식으로 이형님은 그렇게 해줄 형님이시고 자 그럼 이형님 장비는 뭘 해야 되느냐 저는 일단 맹철을 가장 많이 쓰고 있고요 이거보다더 극딜을 내고 싶으면 맹회를 써도 괜찮습니다 혹은 생철도 좋죠 자, 생철은 또왜 좋습니까? 기본적으로 이 형님 투급이 높으면 엄청 좋기 때문에 잘 갖춰지면 투급 7만이 넘어 버리니까 또 생회도 좋아요 예, 투급도 갖추고 거기서 딜도 좀더잘 뽑고 요 정도로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두번째 추천 한번 드려볼게요 패스 다이엔입니다 베이엔이 정말 최고의 딜탱입니다 정말 범명성 너무 좋고요 이 탱킹 능력이 정말 너무 좋습니다 뭐, 필각 능력도 있겠고, 그리고 개성이 또 너무 좋아가지고, 자기가 맞아, 맞을수록 돌덩이 커져, 큰 돌덩이 이만해지면 그냥 일성으로 한 번씩 툭툭 치는데 이게 그냥 핵 딜러로 변하는 수가 있고, 잘 키우면 못 깨던 데를 깨게 해주는 인물이 될것이고요 PVP 가서도 애들 두 대를 패고 다닙니다. 어, 추천 장비는 생철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추천드리는 캐릭터는 바로 암멜입니다. 뭐, 어, 길게 말하면 입 아픈 최고의 딜러죠. 요즘 PVP에서는 조금 이제 약간, 안매이 아, 많이 죽었는데 약간 이런 느낌 오긴 오요. 어, 그렇지만 특히 PVE에서는 여전히 최고의 딜러입니다. 왜냐면은 하이 증폭에 버프를 쌓을수록 겁나 세지는데 버프를 쭉 쌓아가지고 찍어버리기 좋죠. 이 PVP처럼 막 두세 턴 안에 막 승부가 나고 이런 게 아니잖아. 뭐 그렇다고 도 PVP에서 뭐막간건 아니야. 음, 많이 죽었다. 요 정도 많이 나와서 그렇지 여전히 PVP에서도 세고. 자 추천 장비는 맹회를 가장 추천드리겠습니다 그야말로 극딜하는게 좋기 때문에 팍팍 파파 칠때 치명이 터지면 그 치피까지 더 올려서 때리면 진짜 슈음하게 때려죠자 다음 추천드릴 캐릭터는 빛엘리입니다 일단 개성이 또 좋아가지고 뭐 자기 자신 그리고 7개 대제 4대 천사랑과 함께 할 때는 그들에게 기본 능력치를 4%씩 최대 6개까지 증가시켜주는 아주 좋은 서포터입니다 어, 이게 6중첩이 딱 쌓이면, 자, 요 특정 영웅들, 요 영웅들은 일단 피가 한번 차고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은 다스턴 동안 모든 능력치 15% 증가인데, 이때부터는 딜러다. 오, 씨. 파, 파, 파, 파. 파. 아니, 이게 막, 뭐, 너, 왜, 왜, 어? 정말 최고의 딜포터고, 그리고 이 스킬도 되게 약해 보이지만, 이 친구가 필살기 게이지가 많고, 스택이 발동된 상태면 겁나 세죠, 갑자기. 더 크다. 더 크다 가는데, 지금 마신왕이 빠마이 자꾸 맞고 자빠질 그런 딜이 나온다. 이 말씀이죠. 그리고 애가 단단해. 맷집도 좋아. 자, 추천 장비는 생철입니다. 자, 다음 추천 드릴 캐릭, 각킹입니다 어, PVP에서는 많이 죽었어요. 예. 네. 아까 약간 이, 뉘앙스가 달라. 암멜은, 와, 우리 암멜 많이 죽었다. 약간 이런 느낌이고, 각킹은 아, 많이 죽었다. 약간 이런 정도 차이에요. 그러나, PVE에서는 정말 좋습니다. 보스를 어, 주 때리면서 아군들에게 보막을 칠수 있는 이 능력 때문에 그리고 아군들에게 주는 피해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활용도가 상당히 좋습니다. 특히 복귀하신 분들 이제 시탑 같은 거 탑을 깨고 싶을 텐데 탑에서 정말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예. 추천 장비는 맹회를 추천드립니다. 자, 다음 추천드릴 영웅. 할고입니다할고가 있으시다면, 있으시다면 100렙 가 주실만 하죠. 최고의 서포터이기 때문에 PVE에서 특히나 여기저기서 잘 쓰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추천을 드릴, 드릴 영웅, 근타르입니다. 어, 이 친구가 아, 그 유명한 근타르죠. 은총으로 넣어 놓으면 그 캐릭터가 맞을 때만 시를 치료를 받는, 그리고 근타르가 은총 들어있는 캐릭터를 두번 때렸다. 차단이냐? 어, 그 자석은 모든 스킬의 스킬 효과가 차단된다. 아, 그래서 버텨줘야 되는 캐릭터한테는 근타르가 꼭 들어가야 되는 친구입니다. 정 근타르가 없는 분들은 이제 속타르 넣으시고요. 하여튼 근타르가 있으시다면 적어도 100레벨에 6초각성 정도는 해놓으면 좋습니다. 인연에서 능력치도 받고 하기 때문에 추천 장비는 생철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또 은총 인연 중에 중요한 핵심 인물이죠. 근살입니다 근살이 넣으면 치명타 발생할 때 치방 5 0 무시가 있죠 그래가지고 이 친구를 또은청으로 핵딜한테 넣어놔야 됩니다 얼티민 형님한테 넣든지 아니면 암멜한테 넣든지 이런 친구들한테 넣어서 더 극딜을 뽑아내도록 하죠 추천 장비는 옛만 맹회긴 한데 생체를 하셔서 투급으로 하셔도 되고요 그래도 저는 맹회를 더 추천드리겠습니다 사실 둘다 있으면 좋아요 둘다 자 다음 추천드릴 캐릭 마가리우드입니다 이 친구는 정말 최고의 버퍼인 것 같아요 아군 디버프를 해제시키고 기본능력치 증가시키고 주피 증가 되고 밥피감되고 미친 버프지 진짜 그래서 pve에서 랭업 받아가지고 삼성버프 띄고 우 이러면 완전히 막 그런 식으로 클리어해야 되는 컨텐츠들도 꽤 많고 키아놓으면 좋습니다 추천 장비는 생철입니다 자, 다음 추천 캐릭, 라반입니다. 라그반 이만은 제가 서브로 지금 추천을 드리는 바인데, 모든 아군 공관 10% 증가에 모든 적군 관통, 지확, 지피가 15% 감소하는 이 개성 때문에, 이거 하나 때문에 서브로 쓸만합니다. 뭐 디버프를 많이 걸 때는 처절이 더 좋고 뭐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냥 모든 상황에 일단 그, 일단 그, 넣어봐봐 하면 무조건 좋은 친구 얘도 강력 추천드리겠습니다. 뭐서브하면또 코멀도 괜찮죠. 만약에 어떤 컨텐츠에서 필살기를 빨리 가져가서 터트리고 싶을 때는 코멀이 좋겠죠. 자 그다음에 만약에 여러분들 언제 복귀 하셨는지 는 모르겠지만 키즈날 받았다. 이 공짜로 다 줬거든요. 아씨 너무 배 아프시려나? 근데 그렇게 필수 캐릭터는 아니에요. 필수 캐릭터는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받으셨으면, 키아놀만 합니다. PVE에서는 상당히 좋아요. PVE에서는. 대신은 PVP는 아닙니다. PVP는 쓰이지 않구요. 지가 지 스킬로 적을 때리면요. 갑자기 자기 스킬이 다 랭업이 됩니다. 그래서 랭업 시켜가지고 버프 올리면 아군들한테 버프가 기본능력치가 올라가니까. 그리고 지가 지꺼 랭업돼가지고 삼성 바바박 때리면 이것도 꽤 셉니다. 관통률 세배 증가라가지고. 그러나, 못본 걸로 하셔도 된다 <웃음> 필수는 아니니까 그 정도만 듣고 지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선멸전 얘긴데 원초의 마신 잡을 때 만약에 여러분들이 해변다이언 있다 어 좋습니다 이 해변다이언이 원초의 마신 빠르게 잡는 덱들에서는 굉장히 많이 쓰이고요 아, 랭업이 바로 대포기 때문에 시작하자마자. 그리고 버프가 붙어가지고 암멜 딜이 더잘 나오고요. 본인도 증폭이 있어서 본인도 버프가 있으면 딜이 잘 나오고 하여튼 그런 특징을 가진 아주 좋습니다. 근데 뭐 없다고 해도 온초의 마신 못 깨는 거 아니니까 그렇게 되면 아까 페이엔을 돌리 가면서 하시면 됩니다. 뭐 그런 자세한 공략은 내가 그것까지 안 찍어도 되겠지. <웃음> 그거는 포럼 가서 검색해 보시면 온초의 마신 공략 이런 거 보시면 좋겠고요. 뭐 이런 친구 어, 신화하서도온초의 마신 잡을 때 좋죠 있으면 좋아요 있으면 좋은데 과투자는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좀 성장하시고 나면 안 쓰면 안 써요 근데 성장하기 전에는 아주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이, 이것 때문에 디버프 면역 있고 버프 올리는 것 때문에 참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긴 했어요 자 그다음 프레이 온초의 마신에서 정말 좋은 딜러입니다 어, 이기술 상당히 셉니다 딜이 굉장히 세고 그리고 궁이 나오면 이게 절명이라 가지고 우리 더원 형님 두번 치는 것처럼 이마두번 치기 때문에 좋아요. 예, 솔직히 PVE에서 대단히 좋습니다. 마수준에서도 좋고 선멸에서도 대단히 좋습니다. 예. 자그 다음에 뭐 벨모스 잡을 때뭐 다들 아시겠지만 체력 리지 같은 거 체력 대릴리도 좋고요. 근데 벨모스는, 뭐, 제가 이제 왜 90레벨이고 이러냐면 벨모스는 90으로도 너무 쉽게 잡아가지고 투자할 필요가 없어서 그런 거고 만약 여러분들이 벨모스를, 해를 힘겹게 잡아야 한다면 쟤들 레벨을 좀더 올려줘야 되겠죠? 이런 애도 좋습니다. PV에서. 체력, 브린일드 이만은 PVP에서는 딜 약한데 PVE에서는 딜이 대단히 셉니다. 대단히. 여기저기서 한번 써보시면 PVE에서 쓰시면 맛좀 나실 겁니다. 자 그리고 벨모스 한정으로 자네리가 쓰이기는 합니다. 근데 복귀하신 분들이 이것까지 킬 여력이 없을 거예요. 이거는 누구 다른 분이 역할을 해주면 좋겠지요. 파티 원이 자네리 역할을 해주면 좋겠고 여기까지 킬 여유는 없어 보입니다. 자 일단 요 정도입니다. 어 제가 혹시 PVE에서 굉장히 중요한 캐릭터를 빠뜨린 게 있다면 여러분들 댓글에서 좀 서로 얘기를 나눠주면 좋겠고요. 일단 이 정도 캐릭터들한테 투자를 잘했다면 쭉 밀고 나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번에 제가 pvp 캐릭터 추천 편에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굿 바이